실제로 그래요. 연예인 사진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담할 때 어떤 게 조금 더... 연예인... 네, 연예인 사진 가진 것보다 본인 얼굴을 보정한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하다 보면 욕심이... 있고 <웃음> 얼굴을 줄이고 싶어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죠, 근데 뭐든지 과한 게 좋은 건없으니까 <웃음> 예쁘게 나오면 당연히 좋으니까요, 원장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네 페이스라인 형외과 실장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SNS 상에서 사진 보정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요새 상담을 할때 원장님 사진을 좀 보정해서 이제 좀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네네 사실 옛날에는 네. 우리 많이 어, 얘기 도는 게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 사진을 네. 많이 가져와서 그, 그 사람대로 뭐 수술해 달라. 실제로 그래요. 네. 아... 연예인 사진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최근에는 그거보다 어플로 보정한 셀카. 아...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졌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플로 셀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연예인 사진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담할 때 어떤 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요? 환자 분들한테. 네. 어, 연예인 얼굴을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니까 그쵸 <웃음> 수술한다고 사실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본인의 얼굴을 어, 보정을 한 얼굴을 보여주면 사실은 뭐이렇게이렇게 어, 이렇게 변한 부분은 가능하다 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변한 부분은 불가능하다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비교적 현실적인 기대나 아니면 현실적인 소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건 사실 다른 사람 얼굴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음. 편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럼 참고해서 본인 사진을 좀 원장님께 보여드려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네! 연예인 사진 네. 가지고 것보다 본인 얼굴을 보정한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저도 그렇지만 사정, 사진을 뭐제 사진도 보정을 꽤 하는데 하다보면 욕심이 <웃음> 자꾸 생기더라고요 자꾸 얼굴을 줄이고 싶어지고 하는데 그게 다 이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그게 되게 이뻐 보인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죠 근데 뭐든지 과한 게좋건 <웃음> <저> 있으니까 <웃음> 그렇죠?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서양과 의사인 티지언 이쇼라는 사람이 스냅챗 이형증이라는 말을 발표를 했는데요 음. 그 바뀐 얼굴에 훨씬 더 집착하고 음. 본인의 얼굴에 불만을 가지는 증상을 스냅챗 이형증이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뭐 보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쵸? 올릴 수도 없죠 네, 네. 네 조금 더다 네. 네. <웃음> 그게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게 진짜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아. 현실의내 얼굴은 왜이 모양이야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이게 신체 이형증이라는 게 본인 얼굴이나 아니면 본인의 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그런 쪽까지도 생각하게 될수 있다는 부분이또 어느 정도 어 수준을 너무 심하게 보정을 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보정을 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그 보면 이제 뭐 아예 보정을 안할 수는 당연히 없더라고요 원장님 저도 이제 보정을 좀 하고 다른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보정을 좀 어느 적단선만 하면 그게 뭐좀 나한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좀 이쁘게 나오면 당연히 좋으니까요 <웃음> 원장님 그래서 그 정도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과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긴 네. 죠 미국 사회과 협회에서 네. 설문자들를 했는데 성형수를 하는 이유가 본인의 셀카 사진이 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어... 질, 어, 답변이 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두배 이상 높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셀카 아니면 본인이 SNS에서 활동하는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 수술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전에는 뭐 여기가 작아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요새는 이렇게 전반적인 얼굴 형태를 좀 많이 고려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입체적이면서 작으면서 결론적으로 SNS에 본인 셀카 보정 뭐. 피할 수는 없지만 그쵸 방 한번 조심해야 한다 <웃음> 아, 그렇죠네 원장님 오늘 저랑은 이제 촬영이 되게 처음이긴 한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죠 아. <웃음> 저 아나운서 선생를다 입고 오셔가지고. 아, 네, 오늘 네. 언제나 촬영한다기에. 네. <웃음> 나름 이쁘게 하고. <웃음> 제가 그래도 이 병원 한 8년차 다니고 있어요 언장님 8년차인데 벌써 환자분들이 저번에 제가 실장들끼리 찍었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 유튜브에서 봤다 실장님인데?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이쁘게하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일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응 좀 계속 많이 찍는 쪽으로? 아네 그럼 저도 뭐 <웃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있으면 네. 뭐 컨텐츠를 빠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뭐 이제 아니면 상담 오실 때 말씀해주시면 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